최근, 이, 노산산모도 많아지시고, 네. 그 다음에, 시험관 아이를 통한 임신 출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쌍둥이를 가입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지는것 같아요. 네. 쌍둥이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을 좀알려주시더요 태아가 두명 이상인 경우를 다태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연과 인공시험관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이후에는 꾸준히 4%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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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정책이죠. 음. 체외 수정 시술비가 지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다태아 임신는 매년 이제 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음. 네. 다태아도 또 똑같은 다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네. 이 다태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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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란 경우에도 이제 사망 확률이 일환성보다는 이제 15%. 일환성은 이제 3%입니다. 보험사가 왜 이렇게 쌍둥이 태아 보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지 의학적 통계를 보게 되면 임신 14주 이후에 이제 사망할 확률이 단태아보다 이제 다 배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쌍둥이 네. 다태아 보험을 가입하는 뭐 꿀팁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네, 있죠. 10주에 가입할 수 있는 D생명사의 가입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특약으로는 첫날부터 120일까지 이제 보장하는 이번 일당 3만원. h 사에서 이제 질병 이번 일당이 2만원 뿐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이번 일당 측면에서 가장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음. 태아보험의 꽃은 어쨌든 이번 일당이다. 라고 네. 전문가님께서 중년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듯이, 네. 다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10주가 넘어가고 16주 돼가지고 기형화 검사 결과지 뭐 이런 거 나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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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첨부를 하시게 되시면 실손보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음. 그래서 주차별로 10주 종합보험 30세 만기는 12주 마지막으로는 16주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음. 이게 쌍둥이 네. 태아보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베스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어, 아이가 음.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라 하면 단태와 같이 보장을 해주시고 보고에 음. 어, 맞는 보험료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태어나고 나면,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면 어린이보험을 다시 어, 제대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네. 어, 중요하다는 부분이시 거죠. 맞습니다. 음. 네.